히리, 강릉 가요. 강릉으로 가기 전에 꽃집에 들려서 아빠들의 꽃다발을 샀어요.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려고 이거랑 이렇게 돈봉투랑 같이 준비했어요. 강릉 가는 김에 드리고 올 건데 TMI지만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가지고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수표로 200만 원을 뽑았어요, 이렇게. 근데 종이가 너무 너덜너덜해 이렇게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음> 얼굴이 왜 이래? 화장을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입었냐면 이런 원피스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입었어요 화장하고 오겠습니다 로즈데이 나곧 제가 꼭곧 사달라고 했어요 엎드려서 <웃음> 절 받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한 송이 사달라 했는데 이만큼이나 해왔어. 여행이랑 좀 어울리는 걸 틀어봐. 여행이랑? 아줌마. <웃음> <자식마. 웃음> 도착했어요. 나 휴게소에서 2년 알바 했었다. 어디? <웃음> 가평 휴게소. <웃음> <웃음> 라면이 왜 맛있는 줄 알아? 불을 엄청 세게 해서 끓이잖아 가정집에서는 불이 한계가 있잖아 뭘키니까내 이런가 <웃음> 말을 잘안들리 <웃음> 단무지가 더 맛있어 무지 네가 어차피 그런 둘이 치면 은 편집으로 다 잘라버릴걸? <웃음>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편집점이야 편집점 <웃음> 이게 재밌는 놀이야? 응.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 중에 하나 뽑아줘. <웃음> 안돼요. <웃음> 안돼. 소이아 소. 아 이상한 것좀 그만 시켜 진짜. 이거 일부러 했지? 소떡소떡 시킬라고. 소떡소떡이 아니라 소떡소떡. 소떡소떡. <웃음> 하나만 샀다? <살까>? 응. <웃음> 소스 나왔습니다. 전사.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리액션 리액션 <웃음> <웃음> 물고기 받아먹는 돌고리 같아 <웃음> 다 왔다. 아, 화장했던 이딴 사람들. 로비. 니다비아 음? 여기 있네. 예매 예는 <웃음> 예매. <웃음> 짠. 숙소에 왔어요. 숙소 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리버뷰. 여기는 15층 집이 아니라 숙소로 다니 기분이 새롭군요 지사진 골르는 팔찌가 예쁘네 경포 호수를 이따가 걸을건데 걷는 거는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걷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안모 카페거리로 갈 거예요 원래는 현대 장칼국수를 먹으려고 러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쉰다고 해가지고 좀 놀다가 시내에도 갔다가 아빠랑 만나서 고기를 먹고 아빠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돌아다니고 막 놀다가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순두부를 먹으러 갈 거예요 뭔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시간이 1박 2일 이 말이 1박 2일이지 거의 1박 1일이에요 시간만 납치면 이렇게 카풀 룩 입었어 날씨가 엄청 좋네 아 사진 찍자고? 아 이쪽으로 오래 너무 예뻐 이거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돼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강릉사람들한테 여기 오라고 얘기했네 너무 예쁘다. 여기 AM이. AM, AM, AM, 이것 봐. 밤, 밤, 밤... 휴지가 좋다. 그렇 뭐... 봄 하다 지워졌어. 발목 나은? 모가? 안 춥게? 뭐가? 네. 어 뭐? 어, 사람이없아 아니 아니야. 이걸 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미먹 뭐부터? 맥주로. 진짜 이렇게 먹게? 어? <웃음> 술맛 나. 아. 음. 차갑게 먹으니까 괜찮네. 그래? 빨대만보자장에다가 너 브이로그에서 좀 자제할게 내가 배고 안 줄인 남자친구인데 정상적으로 보여아게 편집 다시 하나, 둘, 셋뭘 <웃음> 편집해? <웃음> 전저까지편집이아 엘린님 갑니다 하나, 둘, 셋안 해줄 것 같아 엘린이 이런 거안해더 재밌어 할걸?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어? 720만원인가? 음. 얼마 안해 <웃음> 이러면 내가 민망해 어. 남자친구랑 하기가. 내가 부끄럽? 응. <웃음> 내가 부끄럽? 응. 토요일날 저 올라와서. 세보상 어, 가방. 네. 쿠션. 그렇죠? 어 일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한동안 숟가락만 빠르네. 네. 이거 쿠션 아, 좋아해. 요 아. 페리페라 쿠션. 이것 네. 이것도 네. 좋아해. 이걸 립스 원피터. 네. 네. 네, 잠시만요. <웃음> <웃음> 풀톤한테 진짜 잘고 있는 게 아, 왜? 이거는, 예린님, 갑니다. 음. 하나, 둘, 셋. 음. 뭐 하려고? 편집점을 내가 찍어줘야 아, 그리고 이거는. 아, 다, 그렇게 하려고. 딱 하고, 일초 쉬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 예린님,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쿨톤한테 완전 찰떡인 립이에요 비디비치 행사 갔다가 받았는데 써보니까 피부톤이랑 너무 잘 맞아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쨍한 핑크예요저는 약간 형광핑크 같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해 <웃음> 밀게 넘어가. 아. 하나둘셋둘셋 둘, 셋. <웃음> 됐어 둘셋 <웃음> 이제 아빠를 뵈러 가고 있는데 제가 맨날 가는 소고기집이 있거든요 로컬 맛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희 가족들만 진짜 자주 가는 소고기집이에요 서울에서 진짜 십몇만 원하는 고기 먹어도 거기서 먹는 것만큼 안 맛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고기집으로 갈 거예요 가려던 소고기집이 문을 닫아서 포남동 포장마차 골목으로 왔어요 아빠가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하이! 안녕하세요, 오빠 자 아주머니 집에도. <웃음> 아, 아빠! <웃음> 아니 나 이거 찍고 있어. 어, 진짜로? 어. 어버이날 선물 못 줬잖아. 안에 뭐 없나? <웃음> 그래, 안에 안에 잘 봐봐. 없어 아무것도. <웃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 응. 음. <웃음>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맞췄지. 오빠 빨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웃음> 카메라만 켜면 아빠가 개그 욕심이 나 여기 처음 와 마차 나서 어 진짜 포장 마차네 아빠. 아빠 왜 짜져 나왔 아빠 왜, 왜 짜져 나왔 진작 이을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 빨리 봐봐 이거 진짜 간지나 근데 열어 봐봐 진작 줘야지 얼만지세봐 내가 아빠 리액션 보려고 지금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 참고 어? 아빠 원래 이런 건 주면서 좀 생색내는 맛을 주는 거야 와 이제는 고마운 할줄 아니야 이제는 고마운 것도 없어 왜인제주는안되 거야? 그치? 야얼굴벌게 깨지잖아 지금면 다방 기버리면 만든다. 넘어버리면 그냥 모르는 거지. 간다고 이제. 못간다니 <웃음> 집이 알지. <웃음> 아주 간단 <갔던> 얘기죠. <웃음> 이제 없어. 뭐야? 뭐? 뭐라고 했어? 아, 따블로 고맙다고. 아. 애기를 몰라. 싫금 아, 들어. 이거 안 돼? 네. <웃음> 자부심. <웃음> <웃음> 도도도도래. 요거 볼때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놓쳤다 하면 꼭 개박살 나는 거. 이렇게 할때 개박살. 다른 어. 들어주시고 어. 오. 비주얼 죽이지. 응. 음. 대박이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못 잡아서 거기 떡가지가 거기 거기 동네 사람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이러 살려주세요 이러데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한 시간인가 아, 자전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버리고 혼자 기어 올라왔잖아. <웃음> 사람이 없어. 아. 화장실이 너무 보고 싶네. 아, 아, 아니에요? 여기로 와야겠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왜안잡혀졌죠 이거 남기면. 게... 아! 아빠!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있잖아! 게... 아! 아빠! 우리는 내일이 지어아 아! 주머니가 아빠를 보고 왔어. 아! <웃음> 짠! 둘째 날이에요. 이런 바지에 운동화에 벨트에 그림티를 입었어요. <웃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틀차.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오늘도 진 진짜 로컬 맛집 이거는 진짜 저희 아빠 밖에 모르는데 아빠가 저를 해돋이 보고 아침에 저를 데려갔는데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진짜 소문을 냈던 집이거든요 아빠가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좀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 했는데 네. 자, 알려주지 주영히 다시, 다시 편집 좀 내가 잡아줄게 응. 입맛이 너무 떨어져서부터 시작하면 돼 입맛이 떨어져서 아니거든? 아무튼자 하나 둘셋 입맛이 다 달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 했는데 제가 진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는 언젠가 한번 내가 브이로그 찍을 때 담아봐야겠다 싶긴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일단 거기로 갈 겁니다 여기는 아마 모를걸? 사람들? 진짜 모를걸? 여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대로. 분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한 같이 하고기 아 진짜 맛있어 와 지금 번엔 핸드폰 사이야던데 사이야던데 내가 어제는 신백통을 좀내라할게 없어서 시내로 가요 사실 시내에 할게더 없는데 떡볶이 1인분만 딱 먹고 장깔국수 먹자 응 가능해? 너빵 좋아해? 고로케 고로케는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고로케는 고로케 맛있는데 가야 그게 아니라 강릉에 진짜 유명한 고로케집이 있어 사전이라고 맛있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때부터 고... 먹던 데 있어. 아, 무시하시아서 그렇게 맛있어 내가 진짜 중학교때부터 가던 데인데 그 고로케가 그렇게 맛있냐고 응 진짜 맛있어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면 안돼저 홍초불닭도 중학교 때 진짜 많이 갔는데 1인분에 5,000원이야 진짜 맛있어 이제 중앙시장으로 이렇게도 중앙시장인데 저 끝에 이쪽에 입구에 먹거리 위... 네, 그쪽 전용 그게 있어요, 입구가. 비즈 마켓. 비즈 <웃음> 마켓. 이런 거 팔아. 나 이거 먹어봐. 뭐, 음. 뭐 먹지? 이게 엄청 유명하던데, 베니 닭강정이. 네. 안녕하세요. 어, 써 있어. 하나 <웃음> 뭐? 시켜서 같이 먹 음. 아이스크림 호떡 하나만 주세요. 네, 이거. 실은 먼저 줘고 초코 딸기. 어, 초코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호떡 사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호떡이랑 같이. 너, 없는 아들. 짠. 바로 <웃음> 빵. <잘 웃음> <웃음> 강릉 사람들이 가다가 유명해지고 로케가 진짜 맛있어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다면서?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면 안돼 먹어? 음. 평가해주세요 달고 셔 근데 이게 천이 된거이요 우리도 돈참 쓸데없는 데 지금 아빠 만나러 가는데 오다가 모자 샀어요. <웃음> 귀엽죠. 그리고 범이가 아까 제가 한걸조그만거 귀엽다고 랬는데 사줬어요. 귀엽죠. 요즘 뭔가 원피스 이런 것보다 이런 캐주얼한 게더 흥미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어. 응, 뭐래? 아빠? 응, 아빠? 응. 응. 응. 어, 응. 빵가틀렸다 그치. 라 응. <웃음> 그치가 뭐야? <웃음> 그리고 오늘 시내 걸어다니다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내 친구 말고 알아봐 주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나보고 같이 찍자 <웃음> <웃음> 어 맞아 뭐지? 남자친구가 계속 사진 계속 찍어줬었는데, 어떤 친구가, <웃음> 남자친구분도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주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귀여워. 강릉은 뭔가, 어르신 분들도 그렇고, 그치? 다, 좋죠. 어, 살이 좋으셔. 맞아, 맞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 걸 보고 자라서. 나 기다렸나? 예쁘게 입었네.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셨으니까 죄송하다고 해. <웃음> 지금 현대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다고 말해줄 지금 현대칼국수 먹으러 가고 있다고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웃음> 짜잔 친구네 할머니 가게인데 그런데 왜안소윤님왜꼭 현대칼국수만 먹으세요? 맛있어 솔직히 <웃음> 친구가게여도 맛없으면 안 먹는데 혹시 칼국수에 갈이 들어서?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안녕하세요 세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인형윤님 언니 저또 왔어요 <웃음> 아빠랑 왔어요 <웃음> <웃음> 할머니는요? <웃음> 할머니 오늘 쉬는데 아 진짜요? 헐... 헐... 이거 찍어도 네. 돼요? 어때 유튜브 어나 이거 아! 안 돼! <웃음> 인영이 언니가 밥두 개의 서비스로 <웃음> 예림이네 언니야 친척 언니 학교 거기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나한테 못 가겠거든? 그때는? 기억나? 내가 a 이형제뽑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길게 음... 내가 가고 싶은 이유 써가지고 음. 아빠 도 계속 한달 내내 얘기하면서 막 계속 울면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빠가 그냥 알아서 알해서 그냥 갔다 지금 와서 좋은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그은 거지 누가? 누가 그러니까. 아. 내가 하고 싶어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유튜브 시작할 때도 아무 말도 안 써봐 <웃음> 먹어도 되나? 안먹어세요응 <웃음> 먹어도 돼 처음 <웃음> <응>, 먹어보지? <돼. 웃음> <쳐먹어오지>? 어, 어. <웃음> 아빠 얘 처음 먹어본데 진짜 <웃음> 얘 부산 사람이니까 맛있지? 응 아 근데 오늘 더 맛있다 뭔가 헐 감자 짠아 음. 예림이한테 나 로컬 맛집들 소개하면서 영상 찍을 건데 니네 칼국수집 가도 돼? 이러니까 <웃음> 우리 집은 로컬 맛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인 데야다 <웃음> <웃음> 먹었잖아? 너무... 어? 다 먹었네? 응. 아, 응. 이 강원도 감자잖아 아빠가 그만해 나 얘랑 이 친구에서 그 소리 맨날 거같 <웃음> <오잖아>. 왜? <웃음> 나한테 맨날 감자 얘기한다고 뭐들때 내가 들었었어 한명 매끈할 때 감자튀김 무한리필이 나서 아빠 고모도 그래서 왜내 다리를 아니, 아니. 왜 눈치 좋아? 뭐가? 아까운데 말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고모가 안산에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을 때나 감자튀김 싫어해 이래 놓고 집에 포장해서 먹는다 <웃음> 우리 계속 먹는 것밖에 안 했다? 우리 아빠가 남편 <웃음> 먹는 거는 절대 굶으면 안 된다고 빚을 내서라도 먹으라는 거야 음. 먹는 거에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아, 나, 나 그렇게 가르쳐 잘먹면 좋지 잘 먹고, 잘 싸고, 잘 웃고 네 최고야 아. 당신는양 밑에 아들은 다 아빠도 진짜 저러. 야, 오빠도 이제 안돼 형이 형도 오빠다, 세균도 오빠다 이런데 불편한 일도 생기시겠어 나가? 우리 좋대 응, 내가 응, 뭐, 좋아 우리 우리 좋대. <웃음> 오빠는 그런 거 좋아 아빠도 근데 니 같지? 개그감독이 뼈나 생기지 무지무지 맛있는 단무지 혹시 칼국수에 칼이 들어서 <웃음> 여기를 가려야지 왜 여기 그러면 이게 다 보이게 얘기해 얼마지? 언니가 아는 사람이라서안 받으라고 니가 좀안 받을 거야 라고 네, 내가 저번에도 예림이가 계산 안 한다고 한거 내가 계좌했지 계산은 공짜가 없다 그렇지? 내가 공짜품 사달라고 썰을 때했던데 계산은 공짜가 없다 계산은 절대 없어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다 언니 받아야죠 남자친구 부산에서 이거 처음 아, 먹어보는데 진짜? 진짜 맛있대요 그럼 내가 한개 깜는 거 어? 안 돼요. 돼요! 아빠 돈져아니 아니 아니 다음에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러시면 안돼 아빠가 공짜는 없다고 방금까지 계속 했는데한개값 <웃음> 받으셨어 네한개받 보셨어요 응만원 드려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안 닮았어 그렇지안 닮았지 이제 가요 서울로 안녕 어제 오늘 근데 되게 3, 3일이 있던 것 같아 그렇지응 아니야? 맞아 나 되게 길어, 길었어 그냥 한게 없었는데 재미가 없었나봐 재밌었어? 그래서 시간이 되게 느껴졌나봐 아니 아니 나랑 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짜증나게 하네 <웃음> 어쨌든 이제 가요 제가 오늘 뭐 샀는지도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 찍으면서 한 개씩 잠깐잠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뭔가 알찬 소비였다, 그치? 우리도 돈참 쓸데없는데. 그럼 안녕.